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전략위원 신은식입니다. 어, 오늘 저희 장군의 소리에서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병태 교수님 잘 아시죠. 아주 뭐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냉철한 분석과 나아갈 방향을 해주시는 그야말로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교수님들에서 시국선을 주도할 수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행동하는 양심인 행동하는 지성인이십니다. 어,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최근에 뭐 조국 사태가 예. 우리 사회의 제일 화두인데 뭐 조국에게 어, 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게저 어떤 뜻인가 하는 것들은 이제 뭐 대한민국 가치 법치 민심을 참 파괴한 어마어마한 사건 인데요. 여기 이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정말 중요한 경제와 안보가 글쎄 하여튼 거의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뭐 과하지 않을 정도로 참 위기를 느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 교수님들 생각하시는 지금 경제와 안보의 전반적인 지금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뭐 저는 국방이나 안보에 대해서. 어 우리 장군님처럼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국가경영이라는 건 크게 보면 두 축이잖아요. 지금 현대에서 국가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당연히 그렇죠. 뭐 경제고, 그 다음에 국방이고요. 아 국방하고 경제를 위해서 외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뭐 최근에 이제 그 경제와 아, 안보 두 개를 다 위허, 어,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을 문 정부가 많이 해왔죠. 네. 어, 그래서 어, 뭐 한미 경제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확산하는 지소미아 파기. 근데 지소미아 파기는 뭐 여러 군데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어, 한일 관계 많은 문제가 아니고 어, 지금 한미 동맹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외신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외신을 보면 다 아, 지소미아 파괴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아, 자살적 행동이라고 하는 게 일관적인 아, 아 평가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알고 뭐 국민들은 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이 지소미아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게 아니라 네. 오바마 민주당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합의가 된 거고 오랫동안 협상을 해서 된 그렇죠. 거고 어 우리 정, 과거 정부도 이런 행동이 이제 중국한테 어떻게 미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갈등 상당히 고민해서 내린 결단인데 이걸 그냥 어, 그냥 순식간에 에, 파괴해버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그 한미 또는 우리나라 국가 안보의 틀이 어떻게 해, 에, 흔들리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커졌다고 보여집니다. 아, 오늘도 이제 그 아, 외신의 큰 뉴스가 아그 볼튼 안보 보좌관의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해고자네. 예. 그 트럼프가 워낙 특이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 이게 무슨 저 어, 대학생들 연애하다가 누가 먼저 찼냐뭐 이런 것처럼 예, <웃음> <웃음> 유치한 일이 지금 벌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음. 어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 이전 대통령에서 볼수 없었던 일이죠. 어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공직자가 있으면 물러날 때 같이 기자회견하면서 그렇죠. 그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줘서 고맙다 뭐 이러고 헤어지는 게 정상인데 트위터에다가 내 계속 이견이 있었고 내말안 듣고 그래서 내가 해고했다 뭐 이렇게 트위터 먼저 날렸고 볼트는 내가 먼저 사임 의사를 맡혔다 그래서 지금 웃음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종 그런 것들이 이제 예, 그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우리 국민들이 두 가지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아, 미국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미국의 국가 아 전체의 그 안보 전략이 있죠. 이제 그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안보 전략이죠. 니까 그러니까 아, 이 지금은 이제 유럽 쪽보다는 러시아가 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더 위험하고 어 분쟁이 일어나도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날 지역이 많으니까 아그 중국이 특히 그 남진아해에서 그렇죠. 여러 나라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어서 그 베트남이나 뭐 브루나이나 이런 데가 그 자기네 영해 속에 있는 가스나 석유도 개발 못하고 통행도 자유롭지 그쵸? 않으니까 그걸 지켜주겠다. 이제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그래서 인도 그 인도하고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그리고 대중국 안보 저기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느냐가 중요한 그 안보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미국의 일관된 정책이 있는 거고 하나는 트럼프 개인 대통령의 그 선거 전략 내지는 그 개인의 정치적인 이해를 다투는 정책들이 있는 거죠. 이두 개가 가끔은 충돌을 하거든요. 그데 이제 트럼프의 그 북한에 대한 그 비핵화. 아가 되기 전에는 경제제재를 풀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그 미국의 일관된 정책인데, 그 자꾸 뭐 김정은하고 한 약속, 아뭐 아주 예쁜 편지를 보내줬다. 관계 좋다. 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계속 그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금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약속, 같은 거는 위반은 아니지만 명백히 유엔 안보리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유엔 그렇죠. 안보리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나하고 약속은 지켰고 왜냐하면 외교적으로 유일하게 트럼프가 지금까지 자기가 집권한 이후에 외교적 인 성공 사례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이 북한하고의 비핵화 협상을 김정은하고 하면서 더 이상 핵무기 실험도 안 하고 어, 대륙간 유도탄도 하지 발사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남부의 국경 문제 이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음 선거로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두 가지 개인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하는 행동하고 정책들하고 미국의 중심적인 전통적인 정책하고 사이를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불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자기의 정치적 재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국 안보에 대한 아 어떤 그 타협이라고 그럴까 안보에 대해서 조금은 뭐 한미 지금 연합훈련도 지금 쓸데없는 예산 낭비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둔군 그 비용도 계속 많이 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항구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비용이고 거기다가 거기에 영합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정부니까 트럼프가 좋아할 일들은 계속하죠. 그 뭐냐면 주한미군의 비용도 분담금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북핵,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확실히 줄었다고 주장하면서 어, 트럼프가 좋아하는 무기는 계속 사주고 이런 뇌물상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들한테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에, 그 오늘 볼튼 보좌관 헤임도 있고 또 하나의 뉴스가 뭐냐면 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재선 가능성이 아주 빨간불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가 지금 2018년을 피크로 해서 갑자기 이렇게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에, 뒷걸음질을 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만약에 경기 침체 또는 그거의 준한 경우면 현직 대통령 재선 중에 경기 침체 징후가 있었을 때 재선된 대통령은 60년대 이후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걸 반에 그그 그걸 뒤집기 위해서 또 어떤 무리한 정책을 쓸까 이런 이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아유 지금 아주. 오늘 일어난 여러 가지 일에서 잘설명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보면 어 문재인 정부는 이제 노무현 정부를 계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국방 안보 정책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회복시키는 걸 원위치 시켰습니다. 국방 계획도 약소지형으로 만드는 걸 다시 돌렸고 전작권도 우리가 조건에 기초해서 미루나던걸 다시 하고 2015년 그렇게 어렵게 했던 한일 위안부. 어 합의도 또 뒤집고, 지소미아도 2016년에 도 뒤집고, 그래서 사실은 어 노무현 이후에 한 10년간 보수 정부가 이뤘던 걸 원위치 시키면서 이제 그게 브라스에서더 지금 악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어,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어 본질적인 국가의 이익과 트럼프의 이익이 디카플링이 되고, 네. 한국은 뭐더 심하고,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한국의 한국의 국민과 한국의국가에 관계없는 남북관계 우선주의. 그다음 미국도 미국을 위대하게 했다고 말은 캐치프레이즈하는데 사실상 미국한테 별덜 도움되는 동맹관계를 경원시한다든지 이런 어, 미국 잘그그 잘못된 우선주의 잘못된 만남으로 해서 참그 파고가 참 우리한테 덮치는 것 같은데요. 그 어, 앞으로 뭐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도 좋고, 안보적인 문제도 좋고, 어, 앞으로 좀, 뭐, 단기적으로 올 연말까지, 좀더 길게 보면 내년까지, 전반적인 어떤 전망 같은 걸좀 해주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어제 또 아주 나쁜 뉴스가 떴죠. 그게 뭐냐면, 무디스가 네. 뭐 우리나라 기업들 또 국가의 신용등급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라고 예고를 어. 한 겁니다. 그 뭐, 당연한, 일이고요. 어그 저는 이제 뭐이 정부가 시작하기 전부터 어 문정부의 그 사회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쓰면 대한민국은 문재인발 고난의 행군이 온다 뭐 이런 네, 어, 자극적인 용어로 제가 경고를 해왔고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그 흔히 하는 내우외한이 지금 동시에 겹친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아, 경제가 이제 불확실한 그 상황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 어, 그 이제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는 거는 그래도 미국은 지금 상당히 견조한 편인데 네. 유럽의 큰 경제들이 다 지금 아, 그 경기 침체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특히 이제. 상당히 이, 뚜렷하게 경기가 침체돼 있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영국은 또 브렉시트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이제 일본도 지금 경기가 하강 쪽으로 돌아와서 있고 중국 뭐 어, 8% 경제 하다가 6% 그런데 6% 방어에도 허겁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다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나 뭐 경제정책을 쓰는데 최대 약점이 뭐냐 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건데 그걸 중국하고의 미중 무역전쟁을 갈등을 할 때만 해도 트럼프가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 시장을 내세워서 우위에 있었는데 이제 시진핑은 선거가 필요 없으니까 지구전에 나가면서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 에, 불리하게 하는 정책들로 맞쟁을 하면서 지금은 대려 이제 트럼프가 초조해진 상황이 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소위 이제 마운틴 지역 이렇게 중부 지역의 농사 많은 지역에서는 그 미국은 그 농민들이 전체 국민의 한 1.8% 2%도 안 되는 국민이 국민이 필요한 농산물에 아 1.5배에서 2배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오. 수출이 안 되면 농민들이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아1 어. 그렇게 초과 생산을 예, 예, 합니까 예, 미국이. 그래서 러시아의 밀풍년이 들는다든지 <웃음> 예. 그러면 이제 그막 밀을 태워 버려야 되고 수확도 음. 못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못 먹고 살던 인도하고 중국이 워낙 고기도 많이 먹고 농산물을 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에 거기서 이제 수익이 높았는데 중국이 그 미국의 관세에 그에 대해서 대응하면서수익 금지시킨 게다 그런 거예요. 농산물 이런 걸수익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지만 농산물은 항상 지금 전 세계가 농업혁명 이후로 초과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안 사도 다른 데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뭐 이런 호주나 이런 데가 다. 아, 어마어마한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막, 그, 미국의 농민들, 그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보수적인 시골, 이런 데서 트럼프의 음, 지지율이 이제 심하게 빠지고 있고, 그새 또 이제, 에, 아베는 영특하니까, 그 중국이 안 사주는 농산물을 우리가 사주겠다고 음. 하고 이런 이제 외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그 그래서 그 바깥에 이제 경제가 상당히 불확실해졌고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문 정부는 들어온 이래로 경제 안 되는 정책만 계속 세웠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아, 2017년 대비로 2019년을 보면 주유수당까지 주면 50% 이상 올린 거거든요 2년 사이에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뭐 10% 미만의 최저임금 대상자인데 우리는 주유수당까지 포함하면 반 이상이 적용받고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그 자영업자 비중 때문에 거기가 더 많이 음. 타격을 받았고 그래서 경제는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가게 살림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 버는 것보다 음. 많이 쓰면 그렇죠. 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한두 그렇죠. 달은 그렇게 흥청거리고 쓸수 있는데. 신용불량자 아, 바로 되는 바로 거죠.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에 한 사람들이 벌어오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음. 노동 생산성부터 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바로 어, 벌어오는 것보다 많이 쓰는 거잖아요. 많이 그렇죠. 주는 거. 그거는 그대로 국가. 경쟁력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이제 값싼 임금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전세계 노동자는 전해보다 너무 많아졌거든요. 음. 중국, 인도 다 생산을 제대로 하고 베트남만 해도 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옛날 서, 서방하고 어, 경제하고 독립돼 있던 러시아나 동구 유럽도 다 글로벌 편입됐기 음. 때문에 외부에 싼 임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임금비를 확 올려놓으면 기업들 나가라고 돼 있는 거고 그그 그렇죠. 네, 오십이 그 시간제 노동 규제도 일부 이십 대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게 이제 잔업 없어지고 일찍 집에 가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뭐 당장 그렇게 뭐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정규직 지원은 그런데 에, 사실은 다음 세대 일자리는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음. 네, 그래서. 어 저는 이 최저임금을 노동생산성에 비해서 몇십 배를 단기간에 올린 거는 이거는 지금은 자영업자 문제가 되지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자영업자가 중소기업한테 납품을 하는 거고 그 자영업자가 만드는 짜장면 가게 올라가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도 올려줘야 되는 거고 생 거고 그게 중소기업의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거는 대기업이 또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어이 최저임금 올린 거 가지고 아우성치니까 음. 아예 법으로 강제해 놨어요. 그게 뭐냐면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그 원가를 반영해서 대기업이 물, 그 비싸게 사 줘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아, 이제 예, 예 그래 그러면 이게 제 대기업의 원가로 전이가 되거나 대기업은 그걸 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냐면 국내에서 그 부품을 아, 조달하면 안 되죠. 해외 가서 생산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재발등증된 일을 해놨어. 이거는 앞으로 한 20년 이상 우리 경제에 그 피해를 줄 아주 무리한 정책을 썼다. 그게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더 이제 상당히 암담합니다. 보면 중국이 이제 우리만큼 잘 만드는 산업이 많아졌으니까 음. 대표적인 게 조선이 지금 우리만큼 잘 만드니까 대만 타격을 받았고 삼성전자 tv 가전에 중국산 lcd가 지금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어, 그 전자 분야도 많이 따라왔고 얼마 전에 금모 타이어 우리 중국에 매각하지 않습니까? 네, 타이어 네. 산업은 이미 중국한테 초월 당했고요. 그럼 미래 산업은 우리가 앞서가냐 그러면 뭐 전기차나 드론이나 뭐 배터리나 이런 거 중국이 우리보다 더어 자기 부상 열차나 뭐 이런 거다 중국이 우리보다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그것 때문에 어려운데다가. 일본이 계속 아베노믹스하고 잃어버린 30년 때문에 물가를 싸게 가져갔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데다 인구는 지금 우리 고령화로 급속히 빠져들. 제가 이제 그 베이비부머 마지막 60년대 세대인데 저제 저희, 저희 세대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인구가 많은 세대인데 이다 5년 10년 안에 다 고령인구로 그렇죠. 예. 은퇴 나이로 가잖아요 그런데 일할 청년층은 훨씬 줄어드니까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의 그 고령화 저출산이 겹치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노력도 없이 맨날 내부 갈등하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고 있고요 어 대만 같은 나라들은 최근에 어떤 정책을 썼냐면 어, 그 영어를 이제 공용어로, 제2 공식 언어로 음.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전세계에한 200여 국가 중에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110개가 넘거든요. 아 공용어로? 네. 예, 어, 예,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 과연 어, 그리고 경제는 아주 급속하게 글로벌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음. 이게 (2000년서부터) 경제 구조가 확 바뀐 게 뭐냐 하면 이 옛날엔 선진국에서 국내에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해외 가서 썼거든요 음. 그래서 소위 국가총 그 해에 벌어지는 우리가 부를 (GNI라고) 그래서 아~ 어, 그~ 그로스 내셔널 잉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가총 소득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gdp gdp의 음. d는 도메스틱이니까 국내에서 음. 생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은 gdp가 크고 그 돈의 일부를 해외 가서 쓰니까 gni가 작았는데 2000년부터는 어큰 제대로 된 나라는 다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해외에서 생산을 하니까 지금은 다 gni가 국가 총생산이 국내 총생산보다 큽니다 그래서 음. 어 어떤 경제가 해외에 가서 돈을 벌어올 능력이 없는 나라는 이제 망하게 어. 되는 건데요. 그러면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거냐 수월성 교육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뭐 중국어도 잘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맨날 무슨 100년 전에 위안부 문제 징병, 징용에 배상을 했니 안 했니 그래서 조상의 원한을 갚겠다는 거로 아직도 그냥 그런 거로 어 지금 우리 사회가 맨날 갈등하고 국민의 일부를 토착 외구라 그러고 적폐 세력이라고 그러고 뭐 축창으로 찌르자 그러고 이렇게 분열적이고 과거 과거에 그냥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거죠 미래 세대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를 더 걱정하는 거는 그 우리가 그냥 정부가 다른 짓안 하고 그베네수엘라나뭐 이탈리아처럼 이렇게 포퓰리즘안 하고 잘해도 우리는 그냥.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으로 가게 딱돼 있는데 거기다 지금 이제 뭐 안보 비용까지도 막 올리려고 하니까 왜 독일하고 일본이 2차 대전 왜다 무너졌는데 그렇게 강대국으로 빨리 컸냐고 보면 미국의 군사력에 보호 하에서 이 국방 예산을 적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하고 아마 우리가 가장 국방의 수요가 높은 그러니까 가장 안보의 위협이 큰데 우리가 아그 육십 대 산업화 이후 로 지금까지 이렇게 단기간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되는데는 이 지금 그 미국에 하고의 안보 동맹이라고 하는 틀 이게 아주 결정적인 변수죠. 그렇죠. 그 그거는 국방의 예산을 들 쓰는 것 외에도 아전 나라에는 투자해도 전쟁 때문에 내 투자금을 다 날리지 않겠구나 하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많이 낮춰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어, 미군 주등는 그거는 우리 경제의 보험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이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모르고 젊은 층들이 특히 자주 국방이란 말에 너무 속잖아요 그러면 유럽 사람들은 뭐 영국이 어, 미국 사람 보면 자기네가 원조어저 원래 영국에서 이민간 사람들이 만든 나라고, 어, 자기네 그 한때 대영제국이 세계를 다 지배했고 모든 어, 문, 그 문학이나 철학이나를 주도했던 그 영국 사람들이 볼때 자부심은 그뭐 미국 사람보다 낮아서 그렇죠. 나토 동맹하에 네, 그러고 옛날에 블레 총리가 뭐 저기 그 레이건의 푸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조지 부시의 음. 푸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강아지라고 그러고 아그 어 그런 저기 예 그다음에 뭐어 옛날에 그 아르헨티나 그그라나그 섬인가? 그 아그래그나다 그레, 예, 예, 친구. 예, 그래나가 예, 그, 아니고 예, 저저그 저, 예, 83년도 영국하고 전쟁을 예, 했어요 예. 그럴 때 보면 이제 미국하고 영국하고 음. 한편이 되고 이런 것들이 네. 다 아, 그런 기인데 우리는 뭐 힘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주 국방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 그 어떤 미국마저도 동맹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는 거고, 어, 일본하고 뭐 일본은 어, 그렇게 산업화 물결 속에서도 자기 고유문화를 가장 잘 지키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도, 마치 일본은 무슨 자부심이 없어서 미군을 주둔시키고, 어, 동맹이 있는 것처럼 그래, 그래서 이 소위. 좌파들의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고 우리가 우리 아 지금 이렇게 안보 동맹 하에서 잘 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잊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 부담으로 다 지겠다. 그거는 뭐 북한 내 위협을 어떻게 막느냐의 안보에일차적인 관심이지만 앞으로 그 경제적 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다질 거냐 그리고 어, 해외 투자자들이나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볼때 한국의 그 불안함,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우리가 감내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봐도 되게 중요한 일이다 음. 이거에 대한 자각들이 너무 없고 함부로 뭐 아까 말씀하신... 어, 전자권 회수나 응. 이런 것들이 이, 우리가 그걸 할 만큼의 그 비용을 지불할 과연 어, 그 가구가 되 있냐 그, 그 비용 얘기하면서 또 한편에서 보면 북한하고 평화경제 한다면서 뭐 100조 이상의 응. 돈을 쓰겠다고 얘기하고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이미 뭐 금년에도 그 실업수당 같은 게 예산이 다 고갈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업 실업 보험료도 올려서 결국 이게 조산모상게 이제 기금이 고갈되면 세금 더 걷어가지고 또 주는 거니까 줬다 뺏었다 하는 건데요. 근데 기금마다 지금 다 고갈시키고 있거든요. 의료보험도 그렇고 실업수당도 그렇고 뭐아그 그런 그런 쪽에 막 그냥 퍼주기로 선심성이 늘리는 예산. 그래서 뭐 이번 정부는 해마다 수퍼 예산을 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다 경제의 경쟁, 경쟁력을 국제 경쟁을 늘리는 게 아니라 다 표매소 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대표적인 게그는 거죠. 어, 한전이 수조 남는 건실한 기업이었는데 탈원전 해가지고 적자 기업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어, 조단이 한전 공대를 세우겠다. 그런 음. 거죠. 대학생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학교도 그, 구조조개 그, 그, 다구조조할 <웃음> 판이죠 그리고 무슨 학교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아무나 만들면 좋은 대학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러죠 그리고 카이스트도 국제 경쟁력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서 뭐 전체 평가로 하면 뭐 학과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42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역대 정부의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베이비 카이스트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구가기대도 음. 있고 울산가기대도 있고 광주가기대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 포스코가 투자해서 훌륭한 포스텍, 그 포항공대도 있잖아요. 거기에 또 에너지 전문 무슨 공대를 하나 더 만든다. 지금 제가 태어날 때한 120만 명이 태어났는데 요즘 30만도 안 태어나는 다음 세대한테 거기서 그러니까. 무슨 아, 그리고 에너지를 산업하겠다는 의지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무슨 우리가 경쟁 국제 경쟁이 있든 원전도 없애버리고 그래놓고 거기서 무슨 공대를 만든다 지금 뭐 서울대학 공과대학이나 뭐그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얼마나 줘 있는데 투자해도 될까 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특정 지역에 표를 인식한 매표행이잖아요 거기다 돈을 다 쓰고 있으니까 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는데 안보가 전부 더 전문가니까 그겁니다 이 핵을 있을 때 북한하고 없을 때에는 완전히,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이천 노무현 대통령 때그 개성공단을 한번 갔거든요 네네 갔다 와서는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가서 본 개성의 모습을 보고 나서는 이 나라는 도대체 전쟁을 할 수가 없겠다. 이거 보니까 개성 시내에 개성 공단을 보고 개성 시내에 가가지고 고려 여관이라는 데 가보고 이렇게 그랬는데 기름을 넣고 굴러가는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야 군용 차두대서 있는 거 외에는 사람들은 다 걸어 다니고 자전거만 타고 다니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 고려 여관이라고 제일 좋은 호텔인데 우리나라 장관도 가고 국회의원도 가고. 어, 부, 어그 북한의 개성공단 총관리국하는 총비서도 오고 뭐 그래서 꽤 고위직 만 저기 이 점심을 오찬을 하는데 한 시간 사이에 정전이 한 서너 번 되는 거예요. 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니까 전기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뭐 전기도 없고 기름도 없는 나라에서 그때 이제 뭐그 김정일의 고난의 행군 막 때니까요. 뭐 처참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능, 경제적 능력이 없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북한이뭐핵 개발을 한 이유는 이 전통적인 컨벤션한 그 무기로는 이게 한국하고 싸워서 이길이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겠죠. 그런데 핵이 들어오면 이제는 뭐그 굴복하는 거죠. 전통적인 그 군사력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러면 대응이 뭐냐 보면.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전략 핵 배치를 해 가지고 그핵 해고 산화해서 보호받는 거두 가지인데 국제 질서상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중국이 가만히 있을 지도 없고 일본도 당신 핵무장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게 이~ 아시아 전체가 핵 지역으로 다 가는 거니까 저처럼 뭐~ 이렇게 국가 안보나 국방에서 모르지만 이거는 뭐 외교적으로 너무 위험한 일이고 어~ 그~ 이 아시아 전체를 핵지역으로 만드는 뭐핵 지역으로 만드는 뭐핵 확산을 할그냐 그래서 뭐 우리가 핵무장 하자 이건 말은 쉽지만 그 국제 외교 관계상 보면 미국이 그걸 또 고용할 리도 없고 그래서 안 되면 유일한 수단이 이제 미국의 핵우산에 되는 전략 핵. 전술 핵 배치 이런 것밖에 없는데 한미동맹을 흔들어 놓으면 어떡할 거냐 <웃음> 그러면 그 엣지슬라인에서 다시 벗어나겠다 딱그 얘기로 귀결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국방의 비중 아, 뭐 일부에서 의심하듯이 북한한테 갖다 바쳐가지고 연방제통일하겠다그러면뭐 그건 뭐 얘기 끝이니까 더 이상 논란의 대상도 없는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흡수통일을 기대한다면, 그 북한 그걸 기대한다면 아, 당연히 지금 현실적인 고민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그북핵에 대한 대응, 뭐 북한 핵이 완전히 폐기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저는 그 찾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웃음> 뭐 붕괴되면 <공개되면 웃음> 예, 모르겠죠. 레짐 체인지되면 근데 그뭐 뒤에 중국이 있으니까 함부로 레짐 체제도 그러니까. 그렇게 레짐 체제했다가 중국이 진, 진군해가지고 그냥 동북공정 저거대로 점령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꾸 국민들은 경제 문제하고 이 안보 문제를 자꾸 이그 아주 밀접한 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좀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보의 비용이 너무 높아지면 우리나라가 절대 잘살 수가 없고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그렇게 친미 정책을 쓰고 유대인들이 애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그렇죠 공공정책 위원회 만들어 놓고 뭐. 그걸 자기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 뭐 이스라엘이 살아갈 길이 없죠. 주위에 다 호랑이한테 둘러싸여 있는 토끼인데 그래서 어, 그렇게 강건한 자기 내부 국방력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그 아주 강력한 서방의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그사이가 견딜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는 저는 이렇게 젊은 세대들 하고 우리 사회에 이렇 인식을 보면 너무 분열적이고 착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꽤 이제 세계 한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국민 소득 수준으로는 한20 에서 3 0위사이를 왔다 가는데 여전히 우리가 약소국이고 식민지 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먹고 살만하게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기업들이 돈을 해외 가서 벌어오기 제대로 벌어온 거는 한 2010년 IMF 끝나고 어 그때 구조조정하고 뭐 이렇게 삼성전자가 글로벌하게 반도체 많이 팔고 자동차 많이 팔아지면서 본격적으로 큰 돈을 벌어오기 시작한 건한 201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에 국부를 축적하기 시작한게한 10여 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쌓인 돈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또 일부는 마치 우리가 일본이나 스위스나 아뭐 스웨덴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처럼 마치 그, 그 국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나라처럼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현실성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을 해서 건국을 하고 70년 이상 살아왔는데도 자꾸 그 일본의 과거의 음. 식민지 시대 때 원안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크게 있고 요번 정부가 이제 그런 정부죠 그러, 그런 아주 역사의 진보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봉건 영주국에서 해방 후에 공화국을 만들었고 자유 세계에 편입된 것처럼 일본도 2차 대전 때그 제국주의에서. 벗어나서 일본이 가장 평화 지향적인 자유주의에 편입된 그렇죠. 에, 역사진보를 한 나라거든요. 거기는 뭐 평화헌법도 그렇고 지금 일본이 다른 나라 영토를 침해한다. 이거는 그 일본이 해는 100년 사이에 그 역사진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상 또할수 어, 없게 돼있니다 뭐. 어, 없게 돼 있고 또 미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음. 그, 뭐, 아베가 정상국가 만다, 이런 걸 바로 군사대국화 해가지고 우리를 침공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역사진보를 믿지 않는 건데 또 한편은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스스로를 계속 지키고 경제를 계속 발전하기에는 지금 북핵 문제도 있고 중국이 옛날보다 힘이 워낙 세진 나라고 돈도 많은 나라고, 어, 그,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본의 에,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가혹한 세상으로 갈 에,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군사비는 계속 써야 되고 인구는 더 빨리 줄어들고 고령화는 더 빨리 진행되고 그런데 일본은 에, 그 고령화 진행이 그 명목소득이 7만 불 이럴 때 진행됐는데 우리는 네. 지금 3만 불 수준에 진행되잖아요. 이게 앞으로 중국이 불안해질 거라고 하는 예상이 뭐냐면 이 중국이 바보같이 옛날에 일가고 일자녀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만불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처럼 고령화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국민들이 미래를 먹고 살 부가 축적되지 않았는데 고령화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어그 서구 유럽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OECD 국가들이 대부분 3만불을 80년대에서부터 90년 초에 진입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어, 15년, 20년씩 30년 전에 3만불 국가에 간 나라들이에요. 인구도 적고 주위에 군사적 갈등도 없는 나라들이고 어, EU라고 하는 큰 시장을 자유롭게 에, 에, 접근하는 나라들이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기 한참 뒤진 채에서 벌써 고령화로 가니까 우리가 훨씬 괴로운데 에, 중국은 이제 훨씬 더 괴롭겠죠. 만불 수준에서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그 앞으로의 경제가 노인은 많아지고 일할 사람 적어지고 뭐 이런 변화에다가 글로벌 강화되니까 이저그 외부 외부에 가서 돈을 벌려면 국제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영어도 잘해야 되고 우리도 어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 관광세 가면 영어로 물으면 영어로 대답해 주고 왜싱 싱가포르하고 홍콩이 외국인들이 보면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되냐 그러면 음. 가면 그냥 관공서에 그래, 가면 그래. 그 영어로 다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 그래.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 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우리나라가 규제가 엄청 많은 것처럼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해도 어려운데 지금 안보는 허물고 미래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과거에 조금 돈 쌓였다고 이제 다 풀어서 쓰자 그러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이병제 교수님이 막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주 냉철한 진단과 어 결국 뭐 현상에 대한 진단이 나아갈 방향이 되겠죠.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정말 우려스러운 건 이런 거죠. 법무장관이 저는 청문회 하기 한걸 잘했다. 근데 그 청문회 중에 가장 충격적인 발언. 우리 사회는 지금 그냥 넘어가고 음. 있는데 우리 헌법이 그러니까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자유, 자기는 자유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뭐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아 말장난이고 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어 집단의 이익보다 우위에다 놓는 건데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고 그래서 그두 개는 그냥 정의 가 양립할 수 없는 건데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아, 거죠. 어이 양반이 뭐라 했냐면 우리나라의 헌포트 안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쓸수 있다, 사회주의를 포용할 수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제에서 어 경제가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는 인류 역사상 없었죠. 그렇죠. 다 망했죠. 망하는 거입니다. 망하는 길이고, 어 자본주의가 그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해서. 하기 위해서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개변을 했습니다. 어, 경제가 완벽하지 않은 것은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예측은 계속 음. 틀리고 그래서 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경제의 화란기하고 불안기의 사이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갖고 있는 예측력의 한계고 지력의 한계고 어, 그렇지만. 그거는 자본주의 시장의 그 모순이랄까 약점은 자본주의 시, 시장으로 교정이 되는 거지 그렇죠. 사회주의로 교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주의가 되는 것은 시장장체를 완전히 망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이, 이 얘기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그거는 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냥 모든 세포를 다 죽이겠다라고 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도한 방사능을 쬐는 일들과 똑같은 일이니까 그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죽어도 법무장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지금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다그 생각을 갖고 있는 세력이라는 음, 거죠 네. 같은 네. 그래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어,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에 대한 존중보다는 평등에 어, 리는 그 사회주의적인 이념지향성이 아주 강하다는 걸요 이번에 드러냈고 이 사람들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누가 뭐래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라고 하는 정체성 아, 그 정체성을 믿고 그 하에서 그 토대 하에서 발전했는데 그 토대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허물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집권층이라고 하는 것을 요번그 조국 사태가 그 개인의 부도덕성 어, 위선 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나 리더십의 도덕적 기반 뭐 이런 거는 차체하고 어, 경제적으로 봐도 상당히 위험한 어, 세력이라는 걸요번에 이제 자백을 한 거다. 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사회가 더 심각한 그 어, 저항도 하고, 토론도 하고, 어, 조국이 그렇게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을 어, 자기 자의적으로, 이건 거의 그냥 자기들이 개헌한 거하고 똑같죠. 우리나라 그렇죠. 아, 우리나라 헌법이 사회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 헌법이 사회주의를 수용하는 틀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 어, 이건 정말 경악할 일이고 어 어떻게 보면 헌정에 대한 어그 도전이잖아요, 그죠? 어,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그 그렇다면 이건 이건 외환하고 같은 그죠? 내란이나 외환을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통령이 모든 다른 죄에 대해서는 어, 소추거나 기소당하지 않지만 나라의 영토를 팔아먹고 적을 이롭게 하는 일에는 예외로 처벌 가능한데 저는 그 수준의 발언이 요번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 앞으로도 참 문재인 정부가 어, 갑자기 생각을 돌려서 시장경제 중심으로 경제를 살리는 정책으로 선회할 그런 현실주의적이거나 실용주의적인 생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는 건 지금 2년 반 동안 충분히 증명을 그렇죠. 했죠. 어, 그래서 제가 소주성 같은 거 얘기할 때뭐 열심히 돌을 닦으면 중력을 거슬러서 공중부양이 가능하다는 <웃음> 얘기하고 똑같다. 네. 아이 그저 기억납니다. 예, 아니. 임금을 팍 올렸는데도 일자리가 줄지 않는다고 믿는 거는 뭐 열심히 돋닦으면 축지법도 쓰고 공중부양하겠다는 얘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기의 에 그래서 한쪽명만 보고 현실성이 없고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집단이라는 거는 충분히 증명을 했는데 이제 헌법을 자유롭게 해석해서 사회주의도 어 품는 거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남은 2년 반의 그 집권기간을 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고 그 사이에 앞으로 2 0년3 0년 살아갈 경제적 토대 안보의 토대를 얼마나 허물 거냐 이런 점에서 뭐 이제 장군님 뭐 대수장 같은 데서 열심히 싸워왔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그 이번 정부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어 굉장히 안타깝고 특히 그 사십 어, 대 특히 그, 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아 어, 어, 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같이 학자들이 가져야 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사회든 권력은 비판받아야 되고 견제받아야 되는 거지 권력에 맹종을 하거나 권력이 숭상되면 안 되는 거죠. 그는 그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민들은 늘 의심을 가져요. 봐야 되는 게 권력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권력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무차별한 폭력을 가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의,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자기가 지지하는 정부가 들어서도 늘 권력은 의심해야 되는 거고 어,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항상 부패할 수 있는 거고요